자 레오의 기억이고요 갑시다 인격 조정 테스트를 아 맞다! 운전자 인격 안 바꿨는데 <웃음> 나운전자 인격 안 바꿨어 생각해보니까 야 얼마나 빠르면 저기서 이렇게돼 일단, 이 판, 초보장주는 망했죠. 예. 네. 데리고. 따라갑시다. 와, 98초야? 엄청 길다, 이제. 이거 하나는 마음에 드는구나. 맑은 극도에서 때려요 왜냐면은 지금 때리면은 네. 다음 타겟이 죽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좀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탐선이 파란극으로 바꿔주면은 빼도박도 음, 못해가지고 음 이런 느낌 애들이 브루잉 효과 막 그런 거 있어 가지고 거기 가는 막 예선수로 막 날뛰질 못해 보고단 말이죠. 빨리 고추를 하라. 음, 응, 꽃이야! 불 존재. 음. 아이고 얘들아 왜 바꿨어? 안 죽는데. 아이고 죽는 건데 이거. 응? 음. 바꾸. 귀엽네. 오른쪽에 마술사. <웃음> 여기로 펼고 가자 <웃음> 어, 뭐야 용병이가 저기 돌리고 있네 무슨 감이지 <웃음> 어디가! 애들 다 죽음 운등자가 울든, 좋다니까 말도 안돼 음. 말이 안 되면은 어 뭐냐 망하지 예. 말이 안 되면 망하지 뒤쪽에서 치료하시네요. 응. 여기 원자석들, 아이고 귀여워. 우리 생존자들 왜 이렇게 귀여워? 어? 되구요, 네, 좀돌리기 힘들 것 같은데, 요즘 라면 예. 해독기도 3개라. 어, 레오의 기억 맵왜 이렇게 밝아졌어요? 이거 뭐, 뭔가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뭔가 채도가 높아졌는데, 밝기하고 아, 채도는 별로고, 노, 밝기가 좀 밝아졌네. 어, 저기 끝에 있다. 야 거기서 그렇게 멀리서 오면은 내가 조금 음? 그거 하지 않을까? <웃음> 일단은 탐사원 잘 빼는 게 목적이거든요. 음, 잘뺀 거야? 얘들아 마르스 죽는다 빨리와줘 안와? <웃음> 아 마르스라는데 용병 죽는다 음. 음. 아니 이거 왔구나 아 마술공을 써서 온거야 얌전네 운병이 맞지면 탐사원 죽어 음. 어떻게 감사나야한다마드가기이날것 같지는 않아요 이 상황에서 음, 나 절대적으로 안나오죠 나와상거고 아아 이렇게 느긋하게 해도 위협적인건 없어가지고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이쪽으로 간다 아오 두가지로 자쿠요 아프숑아프숑아빠어나 그냥 용병 둘러 가야지 눈눈 안나 눈눈 안나 눈눈 안나 눈눈 안나 요즘 마술사 좋나? 아 마술사가 좋은게 아니고 아, 저분이 마스사 1등이라 그래요 네. 마술스잘 쓰는 보이라 포워드 손대기만 해봐 그치 포워드야 넌니자스에 걸린거야 남자만을 기다려고 왔다우. 음, 좀 빡셀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포워드기 때문에 힘들어요. 음. 원래 고개서 잡을랬는데. 아. 이건 반응 속도가 느린데 잘못. 전판보다도 아닌가? 아 전판보다야 좀 애매하나? 그 어, 뭐야? 일단 판정 레게노. 음? 음. 여기서 바로 색수 노랗게 해가지고 빨간색 애들 그 바꾸게 해줘요. 음. 바꿨죠. 너를 도와줄 친구도 아무도 없다 친구야 혼자 좌절하면 살거라 응? 어? 이렇게 도와준다고? 근데 어떡하지? 금방 죽는데? <웃음> 안 도와주는 게또 나았을 건데 나도 피가 그냥 빈사상태가 되버렸네와 뭐야 풍선 속도 뭐야? 와 미쳤는데? 아 뭐야 방금 뭐들이 있던 거야 아니, 풍선속도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뭐야? 어, 풍선속도 뭔데? 아니, 뭔데? 아, 뭐지? 레전드인데, 이거? 와, 이거, 야, 이건 혁신이다. 나공포를 <웃음> 받네 우리 포워드 귀 약간 실수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와 애들 반응속도 미쳤고 그냥 싫어 <웃음> 반응 속도 너무 어... 좋은데? 야, 만족스다다이애들이 야, 저렇게 잘 해야지. 어이이나 <웃음> 그래, 일초 만에 저렇게 바꿔야 한다니까음안 바꾸면은 안되지 아무런 그럼, 그럼, 음. 일단 말단 애들부터 조져 음, 주는 게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해독기 돌리는 친구부터 계속, 에, 조사주면은, 예, 뭐, 해독기가 안 돌아가죠. 에, 물론 이게 좀 힘들어요. 뭐냐, 뭐가 힘드냐면은, 못 맞추면 힘들어요. 예, 맞추면은 쉬운데, 못 맞추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예, 명중률을 높여라. 그럼 애들이, 자꾸 치료합니다. 에. 내 이름은 응. 스키내 이름은 응. 응. 이 응. 뭐야, 뭘 쳐다봐? 뭐야, 뭐는거야삼야 뭐야, 유야뭐나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더많아가지고어 내가 이정도 하는데 당연히 맨 해야지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나가려고 <웃음> 맞죠? 아 의미가 없죠 굳이 의미가 없죠 아 의미가 일단 한턴 정도 살았다는거? 음막 크게 의미는 없지만 아 진짜로 의미는 없어 탐사는 어디 가요? 탄산 잡을 라인데. 탐사는 어디 갔지? 어 잠깐만 어 뭐야 진 열심히 안 들고 같다고이 미친 놈인가 저거? 고개사 보러 갑시다. <웃음> 고개사 고개사 고개사 란다 아, 조양사. 존내웃기네 저거. 아 탐사원이야. 한여린 로미의 어어 이쪽으로.. 어 뭐야 데드라드 가져왔네 이쪽으로 와서 나에게 죽음을 선사해 주시게나 <웃음> 아니 그냥 욕심내가지고 9시하고 12시 가져왔으면 죽어야지 그냥 이 새끼 뭐하는거야 지금 어? 아 6시하고 12시 가져왔으면 죽어야지 그냥 <웃음> 어? 언니 그냥 욕심 오지게 부리네 나도 물론 욕심 오지게 불렸지만 쌤쌤이네요 쌤쌤